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렇게 봄봄 봄 반찬으로 어 이제 새로운 입맛 좀 돋구려고 오이하고 달래 이렇게 무침을 할 거예요. 이게 어슷하게 썰지 않고 나는 오늘 동글동글하게 썰라고 이렇게. 아 이거를 말안 했네. 오이를 이렇게 칼 등으로 이게 살짝 써서 해가지고 깨끗하게 친 거예요. 이 이걸 그냥 묻히면 물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살짝만 살짝만 이제 좀 절거줘야 돼 소금 이정도만 넣고 됐어. 응. 어느 정도 이렇게 절거졌으니까 국물을 조금 빼줘야지 만들어놓은 국물이 들 있더라고 짜는 게이었다는데좀짜져야돼 음, 물이이 정도만 빼줘도, 어? 반찬보다 덜 하지. 달래는 두 묶음인데 깨끗하게 씻쳤어요 홍고추 두 개만 넣어줘야지. 마늘 한 숟가락, 액젓 한 50ml 너무 잘라나? 이 숟가락만 넣자 두개 반. 싱거우면 좀더 넣고 이제 간은 입맛에 맞추면 되니까 설탕은 음, 좀안 넣자 설탕 좀 넣어줘야 돼 참기름 좀 넣고 이건요. 아까 오히려 절었기 때문에 적국을 좀 덜내야 되는데 조금 간이 있네요. 예, 간은 본인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